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통지의무 설명하였다면 타인 서명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호법 제102조 책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하 581-20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설명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 자동차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알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는 손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 여부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원고 B 또는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설명의무 이행여부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약관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이 사건 제1, 2 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계약자인 원고 B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3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인 원고 B와 피보험자인 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보험 계약에 관하여 계약적 알리 의무 사항으로 승용차 이륜차,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이륜차는 원동기를 포함하며 탑승중인 운전을 포함합니다. 향후 상기내용변경, 이륜차 운전 등 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비는 계약자확인란에 서명하였습니다. 원고비는 이 사건 제2 3계약이청약서에 계약내용 및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까 보험약관, 고객보관용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예 라고 표시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확인 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에 관한 원고인는 보험설계사 제1호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문구 아래 계약자 확인 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3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대리점 제1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계약자 확인란에 서명하였습니다. 계약부 알리의무 위반 여부 원고비 또는 망인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부 알리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인은 2018년 6월 26일 제2종 소용 면허를 발급받았고 2018년 7월 5일 목요일 이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이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2018년 7월 5일 목요일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직접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 목요일부터 그 다음 날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본계약은 원고 B와 망인의 계약 후 알리움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가 계약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이므로 보험 모집인 제2의 주의의무 위반과 계약자의 원고비 또는 망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